오도 카메라들도 늘 KM 옆이 지는 아름이다. 첫신 혼자 걸어가는 한리 y m <웃음> 약간 약간 불화 <도립> 영화 <웃음> <웃음> 그런 느낌이 <웃음> 를 따라와서 네. 발견을 하고 다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걸리려고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있는데, 근데 약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잘못 그려요. 제가"... 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웃음>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재 e 게하있 g e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그린 거아니에요제가이렇게 <웃음> 그렸어요. <웃음> <웃음> 앞으로 나를 계속 따라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나와서 어, 크리에리고 약간, 약간 이런 <웃음> 괜찮아요. 아니야, 축하 너무 신경 썼어. 음. 어우, 이게 좋다. 미식하네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비시, 어, 음량이 딱저 좋았어. <웃음> 좋아요. 이거 떠니가 떠니. 小燕的狼花在耳边轻轻说的小心我去找他我唯一的他有多少 사실 이번 뮤비 거의 제가 다 아이디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 수정하면서 고하 뭔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계속 떠오르고 스토리까지 다 짜고 나서 그리고 컨셉도 다 짜고 나서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으로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다시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작품 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면서도 되게 되게 편해요.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고 근데 지금 빨리 해가 너무 빨리 지니까 지금 마음이 좀 급합니다. 음.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네, 오늘 쥔니 형 저를 보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했어요. 카페 차가지 해줬습니다. <웃음> 팔다방. 네. 마음들어? 네, 오늘 와서 아, 기분이 <웃음> 어떠신가요? 사실 저번에도 갔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느낌이지. 그치. 사실 이번에 이 작업하는 과정 쥔니 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우리 중국 있을 때부터 저는 이거 묘비 에 어떻게 찍으려고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작업하고 하는데 이제 계속 중요한데 아나 이런 거 할려고 한다. 준니 형. 그래서, 그래서 현장에서 응. 되게 재밌는 거 드라마 촬영하는데 명호한테 저 얘기 많이 하고 명호도 명호도 저한테 약간 뮤비 대하야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재밌다. 재밌어. 아무튼 이번 뮤비, 뮤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준니형 뮤비 대는 나도 한번 참여를. 그래. 해보고 싶어. 감호. 렛츠고! 너 이따 미비 촬영하러 가. 바다 간다 안될것 같아. 잠깐만요. 바로 어.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돼. 아니면 바람 더 불어. 카메라. 한번 더. 바다 가고. 쓸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는 뒤. 오케이. 가가가 가, 가, 가. 여기는 제가 약간 고향 혹은 멀리 있는. 제가 되게 편안한 공간이에요. 음, 아, 어떻게 보면 음, 집을 될 수도 있고 작업실 될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이 뮤비 속에서 약간 그런 미숙과에 출신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그림이도 같이 갖고 왔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거예요. 이세개 저는 제일 최근에 그리는 그림이고 그리고 제일 오래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거 그리느라 한 거의 한 반년 정도 됐어요. 아직도 공개하지 못한 작품입니다. 오, 제가 표현하고 싶은 뭐, 주제와도 뭐, 좀 어울리고 같아서 이렇게 가고 왔습니다. <목소리> 이 음... 감정 자체가 아 여기 저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람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고맙습니다 이거 그, 그 무슨 컨셉이야 이거? 재미가 왔어요 재미가 왔어요 이렇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도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네가 니가 돌아야지 <웃음> 내가 왜 돌아? <웃음> 네 정말 쥬니 형 끝까지 있어줘서 네. 너무 네가, 감사하고 네가, 네가? 그건 뭐야? 너 네가 아까 잠깐만 아.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너무 바다가 위에서 어 사랑하는 사람과 제일 뜨거운 감정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묘비 속에서 숨겨진 스토리이긴 한데 바다가가 뭔가 나의 제일 아름다운 환상일 수도 있고요. 어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할수 않은 곳에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그냥 정말 에리를 만나, 만나서 제일 최고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 네. 그리고 이따가 춤신도 있어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오케이 파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앞에 앞에. 이 오케이 오케이 오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와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 와, 힘이 다 빠져 물에서 춤을 추는 거 정말 내가 살면서 제일 힘들게 춤을 추는 거 같아요. 힘이 다 놀리고 하나도 못 써요. 물에서 춤을 추면. 그리고 첫번에출 때는 괜찮은데 춤면 출수록 물에 가다 흐트러져요.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잠깐 가만히있저 요새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뭘 좋은 거 선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저한테 이제 어, 목표 <웃음> 목표 가지고 진짜 즐겁게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삶 슈호타이, 슈호타이, 타이 슈타이, 슈이 슈타이. 이 슈타이. 슈이 슈타이. 슈이 이번 뮤비는 정말 한 3개월 동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작품 길게 준비를 해봤어요. 노래도 1년 전 오지호랑 같이 썼고 뮤비도 쫑고 있을 때부터 구성과 아이디어 스토리까지. 참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고 그만큼 도 뿌듯한 작품인 것 같아요 캐럿들 혹은 뭐 보는 사람들 노래 들으면서 즐기면서 뮤비 보면서도 자기 사랑에 대해 있던 과거에 대한 감정 혹은 미래에 대한 그런 사랑하고 싶은 감정들 혹은 지금 형제 있는 감정들 다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노래가 나오면 뮤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도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고 계속 새로운 시도와 좋은 작품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